자, 웃기 합시다. 오늘 은160을돌 파할 수있 겠지? 아, 여러분 기도, 하 세요. 신비 효가 오늘, <웃음> 엠마입니다. 아쉽지만 얘도 삼돌이 아닌 걸로 기억해요. 이십 복. 응? 아 확실히 돈을 썼다고 좀 나와주나? 오, 진짜 필그림이야. 아, 옆 불편... 3 0 봐 이제는 젠 됐다 좀이실리스 리타 아 페퍼 이게 1 3 9 0 0원의 힘이냐 아저씨 벨로타 여기에 있나요? 게저아타여기 부장점검 완료. 솔져 이글 테트라. 아 얘는 오 노이즈네요. 오 어, 이제 노이즈가 나오면 태보를 할수 있을 건가? 아 프리바티면. 얘도 3돌 천천히 둘러보세요, 엠마 하면 3돌 할수 있지만 엠마를 사주고 싶지 않은데 센티 어때? 드레이크도 팔고 센티도 팔아 어, 잠깐만 나 이거 두개 사면 바로 그건데? 센티, 드레이크, 엠마 다됨 다, 다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? 네. 지급 완료되었습니다. 크레딧 차감 완료!